안녕하세요 레임의 강정원자입니다 오늘 제 친구가 얼굴이 꺼무꺼무 타고 막 빨갛고 그러면서 막오 너무 늙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저한테 이렇게 고마운 일도 있고 해가지고 그러면 썸마지 한번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눈밑이 너무 많이 처져가지고 자기 막 눈밑지방 재배치를 해야 될것 같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써마지 하면 베이비 콜라겐도 같이 해줄게 이랬거든요 오늘 그래서 제 친구가 되게 받고 싶어하는 썸마지 하고 베이비 콜라겐을 하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시술을 해보면 같이 씻... 를 조합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남자기요 여자기요. 안네 지각했다. 아. 환자 보느라. <웃음> 보자. 총적인한국이네 정신적으로. <웃음> 요거죠, 요거죠 그래서 눈밑. 어 그래 어쨌든 뭐 수술하기 전에 우선 해보면 되지. 썸아지 하면 은 나는 썸아지 하고 나서 눈밑지방이 좀 좋아졌거든. 약간 좀 거기도. 효과가 있어? 아니 왜냐면 여기가 탄력이 같이 좋아지니까 난 여기가 약간 좀 처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더라고. 음. 약간 꺼져 있는 부분은 베이비 콜라겐은 좀 하면 예쁠 음. 것 같아. 근데 요즘 좀, 좀 너무 칙칙하다고 했잖아 개기름이 자르르르 흐르지 않아? 너무 더우니까 지금도 막 송골송골 개기름 자르르르 아, 내가 얼마 전에 유기농 화장품을 샀거든 사실 이게 보니까 독일 BDIH라고 해가지고서 이게 98% 이상 유기농 성분으로 만들 때 주는 그런 인증마크더라고 그래서 사실 되게 찾아보기 어려운 건데 내가 또 주문을 했지? 내가 또 약간 핫하잖아 트렌드에? 그래서 발라보니까 약간 좀 이게 알로에 성분이니까 청량감? 약간 피부가 진정되는 그런 느낌도 있고 발랐을 때 엄청 보습감이 좋더라고 되게 거칠잖아 발라봐봐 엄청 촉촉해 음, 맞지? 되게 시원하지 않아? 좋네. 냄새도 약간 좀 유기농스러운? 그렇고 나도 뾰루지 좀 나고 막 그러는데 이거 발랐더니 그 얼굴에약 홍조가 진정되는 느낌도 받고 뾰루지 좀덜 나더라고 너도 좀 뾰루지 되게 많이 나지 않아? 응 한동안 난다고 그랬잖아 응. 아니, 너도 이빨 주문해 덜.. 러어줘봐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진짜 챙겨하다 화장품 덜어달래 그래서 어쨌든 약간 얼굴 홍조도 막 진정되는 느낌도 받고 그리고 아마 너처럼 약간 좀 피지가 많은 사람도 쓰면 좋을 것 같거든? 나중에 우리 시술 끝나고 나서 한번 해보자 왜냐면 시술 끝나면 약간 좀 자극을 받으니까 진정이 되게 도움이 되고 보습감도 되게 좋거든 토너임에도 불구하고 발랐을 때 보면은 촉촉해가지고 이거 막 봤거든 유분기가 들어있나? 봤는데 유분기도 없어 근데 되게 촉촉하더라 그렇지 않아? 그러니까. 발림성이 되게 좋지 그렇지? 응 끈적... 봐봐 봐봐 뭐 손등에 발라봐 봐봐 너 손등 되게 건조하잖아 약간 맹물 같지 않고 약간의 보습감이 되게 좋지? 응. 응. 내가 좋은 화장품까지 추천해줬다. 맞춤 화장품? 브라보! 잘해봅시다. <웃음> 써머지 팁을 깠어요. 이거는 1200 팁이고요. 보통 친한 사람이 두분 오시면 600샷, 600샷 나눠서 하고 약간 좀 처짐이 덜하신 분들은 이렇게 600샷씩 해도 돼요. 이게 수영송 오일이라서 잘 마르거든? 계속 발라가면서 할 거고, 써머지는 팁을 한번 오픈하면 3시간 내에 써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돼. 어때? 괜찮아. 진짜... 이 보톡스를 맞으면 표정이 좀 어색해지잖아.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이. 주름이 좀 펴지는 효과가 있고 썸마지 하고 나면 사람들이 막 그런 말 하거든 약간 보톡스 맞은 듯이 얼굴이 약간 짱짱해지고 펴지는 느낌 된다고? 그래서 하고 나면 잔주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좋아지고 얼굴이 탱탱해지고 얼굴이 좀 맨들맨들해지는? 아기 피부처럼? 그런 효과가 있어 듣고 있어? 응안 음, 듣고 있는 것 같아 진짜 오. 음, 턱선이 좀 아파 근데 이게 약한 온도가 아닌데 잘참네 약간 쿨링기가 달려 있잖아 음. 시원하지 않아? 음. 근데 지난주에 봤을 때 팔자주름도 심했는데 팔자주름도 덜해보여 맞지? 몰라 왜 이렇게는? 너 원래 팔자주름 심했잖아 모르는 척한다 <웃음> 원래, 원래 주름 없는 척한다 또 원래 주름 없는 척 하지 마라 오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데요? 음. 아픈가? 음. 음. 오 아픈가? 오아다오 맞아요. 처음 받았을 때는 그렇게 뜨겁지 않은데 계속 받으면 에너지가 좀 누적이 되니까 좀더 아파져요. 그리고 약간 눈가라든지 턱 그런 부분이 좀더 아픈 편이에요. 아프다기보다 약간 열감 때문에 뜨거운 느낌? 응. 그래서 가운데 약간 좀 시간 있으면 쿨링을 계속 해주거든요. 그러면 또 괜찮아요. 하고 나서 좀시원하지또 이렇게 쏘면 좀덜 아파요. 그렇지 않아? 아닌가? 아닌가? 되답은거네어아 응. 이거 샷이샤먹었어 이쪽에 쏘는 거? 어, 그렇지. 200만 하자. 저걸 참워봐 끝났어. 끝 응. 수고 많았어. 어땠어? 응. <웃음> 이제 베이비 콜라겐 하자. 이야, 이야, 이야, 이야, 이야, 이야, 이야 이 눈빛을 보면은, 이게 좀 꺼져 있잖아요. 눈밑 지방도 처져 있고, 이런 부분을 좀 살짝 메꿔가지고, 좀 예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갈게. 응. 울지 마. <웃음> <웃음> 오, 안 보인다. 큰일 났다. 이어니 <웃음> 차올만 해. 응. 어, 어. 뜨려봤어 지금 땀빠해주고 있어. <웃음> 잠깐 있어봐. 지금 한 곳이 완성이 되어 보여주지. 집 땀났냐? <웃음> 엄청 예뻐졌다니까. 음... 반즈석 비교해봐. 음... 예뻐졌지. 음, 음. 응. 하고 나니까 참 짱짱하기도 하고 내일 되면 살짝 붓잖아 더 예뻐 더 탱탱하니 좀더 예쁘고 한 8시간째가 가장 많이 보고 싹 빠지면서 약간 좀 콜라겐이 차오르니까 야술잘안 해도 되는데 <웃음> 어땠어? <웃음> 아팠어요 <웃음> 한마디만 해 You are great 어쨌든 수술 보다는 <웃음> 참 편한, 편하고 좋은 거 같네요 자 우리 피부 진정하러 토너 발라보러 갈까? 오케이! 가보자! 얼굴 어때 약간 건조해? 어때? 약간, 약간... 열감이 느껴져. 자, 약간... 아, 봐봐. 약간 시원하자니까. 병원에서 약간 점심 때 화장 수정하고 할때쓰거든 되게 촉촉하고 그리고 약간 바르고 나면은 화장이 엄청 잘할 것 같아. 예쁜, 예 정신. 알로에 추출물이 얼굴 반짝반짝 해주고 이마에 아무것도 안 했잖아. 이마에 왜 아무것도 안해 어, 이마? 니경 <웃음> 네,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도 재밌는 컨텐츠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